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이탈리아 네마리 뭐야? 어이 떠나갔네요? 이거 1번 아닌 3번인데 어 뭐야 방금 탈리아 아 이탈리아 두마리밖에안 남았는데요? 탈리아 삼성 찍겠습니다 탈리아대 가볼게요 이거 거함 만들고 난도인 있으니까 가고일보다는 태블방이랑이혼충격기가 괜찮을 것 같네요 이거 이 친구도 시즌 말이라고 버프가 됐어가지고 요즘 삼성작 하면 좀 많이 세더라고요 석호나 어, 요술사 쪽이 빨리 떠줬으면 좋겠네요 어, 별 친구들 올리면 너무 세게 맞을 것 같으니까 이대로 갑시다 나이스 살살 맞기 천천히 갑시다 이런 세블만부터 만들게요 일단 섞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별 받으면서 가는 게 좋았겠는데요 특하노를 괜히 팔았네요 아이 근데 이거 자연방으로 그렇게 잘 떴는데 이제 안 뜨는 가봐 그래서 솔직히 삼성 2라운드에 뜰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아이 까비 그래도 두 마리니까 이거 금방 나오겠죠? 템이 근데 탈리아 템이 안 나온다. 한 마리. 어, 왜안 나오지? 탈리아. 나이스. 아니, <웃음> 데 나이스 맞나? 요술사를 넣어줍시다. 일단, 과하게, 블루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연혼을두 개나 먹어야 하네요. 어, 파란색 배터리, 너무 좋죠? 어, 안 그래도 탈리한테 블루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테만 칸 합겼네요. 이거 얘가 만화가 60이라서 효율이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이 친구 이거, 연혼이안 들어가 있으니까, 첫 스킬이 좀 많이 넣는데 그래도 스킬 한 번에 하나씩 삭제. 나이스! 일단 스카너는 두 마리 남았으니까 찾아읍시다 여기 이제 사일러스랑 밀리아 요술사들 넣고 오요술사 받아주면 좋을 것 같네요 뜨거워 어 잠시만 여기 왜 이렇게 세? 탈리아 보여주나? 터지겠는데? 어, 저기요 탈리아씨 아 아니, 내가 아무리 템이 놀고 있어도 그렇지 벌써 지면 어떡해 만들고 나머지는 탱탱 준비할게요 큰일났다 이거 이거 이러다가 꼬라박겠는데지로세 보관각 괜찮네요 이거 리로를 좀 쳐가지고 사일러스를 찾읍시다 우유술사 넣고 근데 이번 판도 황술지네요 근데 좀센데 템을 그냥 바로 만들게요 가걸도 그냥 만듭시다 이거 지금 템을 합기 형편이 안되네요 이러다 죽겠어 아니 근데 황술지 돈 뜯는 것봐 아니 지로 만들어줘가지고 괜히 2원 더 줬는데? 제발 이기기라도 해 나이스 이거는 무조건 돌려야겠네요 어 나이스 보석연꽃 이거는 인피 만들면 되겠네요 일단은 업치고 자이라 넣겠습니다 나이스 여기 별 때문에 럭스 삼성은 못 찍겠네요 근데 사실 돈도 없기도 하고 이거 탈리아 캐리니까 럭스 삼성은 안 찍을게요 근데 진짜 스킬 한 번에 업라인이 하나씩 터지는데요? 탈리아 세긴 센데? 추가 럭스 나이스 일단 진짜 딜은 세네요 나이스 조이 일단은 조이가 낫나? 근데 5요술도 충분히 센것 같긴 한데 요술사 상식 먹고 7요술 하는 것도 좋았겠네요 일단은 제이스 터뜨렸고 아 어, 잠깐만 이거 탈리아 스킬 어딨어 아니, 아니 조이가 이거 방방이 피우니까 스킬이 안 맞는데요? 아니 생생이 터뜨려 아니 왜안 맞아 아니 생생이 무인 뭐야 이거 얼라뇨 아니, 자이라가 났나? 팔레벨에 자이라 나오면 끝인 것 같은데,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제발 스킬, 나이스, 아, 까비. 어, 피읍에 지로 다아도 나름 세니까, 펀지크 뽑았네요, 여기. 아까도 저던 것 같은데, 들려나 어, 모르겠네요. 어, 그분. 어, 아이, 근데, 밤 끝이 이제 터졌네요. 어, 근데, 바로 쏜다? 뭐야, 탈리아. 파게티 나이스. 엎치고, 자이라 바로 넣겠습니다. 아, 이거, 뭉쳐두면안 됐는데. 시식이 남았겠다. <웃음> 근데, 살려줘. 어, 뭐야, 이거. 근데, 용발든, 슈바나도 한 방이네요. 들어. 얘들아 버텨 나이스 요술사 <놀람> 나이스 요술사 수고하겠습니다. <놀람> 아 근데 사이리아 지길선이었네요 <놀람> 사일러스 이성기왜 안붙냐 템좀 빼줄게요 아니 이거 쌍풍 뭐야 <놀람> 아, 여기가 사일러스 쓰고 있어가지고 하늘 아, 3마리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거 뭐 란두이는 포기해야겠네요 아까부터 시시를 너무 다 맞아서 아프다 어, 갑자기 나와준다고? 설마 죽기 전에 선물 같은 건 아니겠죠? 일단은 배치를 좀 바꿉시다 왼쪽 애들이 시시 다 맞게 이런 식으로 어, 좋아 좋아 이거 슈바나 저쪽으로 날아가고 리탈리아 프리딜 쇽쇽쇽 한번더쇽 <웃음> 어 근데 방금 뭐야 이거 갑자기 한 툴이 없어졌는데요 나이스 일단 한툴버텼고지루워 빼줍시다 파일 아, 삼성보고 끝내야겠네요 어, 이 두마리 조이페어 좋습니다 아, 하필 이 친구를 만나네요 여기 이거 못 이기겠던데? 이그 친구 지금 혼자 체력이 70인데 이번엔 되나? 한 번은 이기자. 그렇지. 와, 그거 딜센거 봐, 이거. 아니, 살리아야 스킬. <웃음> 나이스. 아유, 쫄깃하게 정말. 와우, 바드송이도 피했는데요? 어? 와, 쌩쌩이 한대 맞고 갔습니다. 나이스. 보내줍니다. 와, 일살 순방. 이건 조이 있으면 조이 먹을게요. 아니, 이거 조이가 나오네. <웃음> 럭스도 모았으면 삼성 찍었겠다. 며치 아까처럼 갑시다. 어, 이거 시바나 방향이 이상한데? 어? 어, 잠깐만. 여기 공 쓰면 안 되는데? 어? 어, 망했다. <웃음> 살려줘 조이 레이저 나이스 제발 솔 죽여줘 조이야 조이야 니가 해야해 복직 야. 나이스 와우 용벨류 컷? 일단 이집 그브 삼성을 보네요 아 이거 그브 삼성이네요 근데 복제기는안 썼네요 삼성 없이도 이긴다 마인드인가? 근데 아까 내가 여기 이겼는데 어 오지마! 어 나이스! 같이 터졌네요? 2등! 반죽합니다! 아니... 파일이 안 뜨네... 조이가 왜 자꾸 나와? 호잉. 이 친구 저 갖고 노는데요? 이제 찍고 오겠네요... 아이 친구 이거 연기하는 것 봐! 아니 상상뜬거다 알아요! 뭐지? 아니 저거 나만 보이는 건가? 그래 어? 아 니코 안썼는데요? 아 이거 버그였구나 아니 그럴줄 알았으면 은견제했지헐 버그였나? 니코 있는거 아이 친구 착각했구나 아니, 니코 있는거 알고 있었네요 근데 어? 아. 자, 이렇게 탈리아덱으로 1등 했습니다.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 친구 니코이트 거한 마리 남은 걸 몰랐나 보네요. 나이스.